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훑어 읽어요. 네. 어... 읽기 전에 훑어요. 네. 그 다음에 응기출하고 내용을 예측해봐요. 여기에서 이제 제목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봤으니까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이런 어떤 내용이 있겠다. 내용 예측해요. 이게 읽기 전에편네요 쉬워요. 그리고 읽기 주는 첫 번째, 이제 뽀르는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니까 러뽀르는 거는 뭐 백과사전이나 참고서를 사용해서 고르는 걸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밑줄을 그어서 고르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서 한번더 나중에 볼수 있게끔 밑줄을 그어요 중요한 거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,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? 아 이렇구나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그고 백과사전 질문하고 답하고 어, 어... 이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후에는요 처음에 내용 예측했잖아요.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측한 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읽기 문은 되게 간단해요. 요약 정리 정도 하고, 이제 세 번째는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얘는 뭐 이런 관점으로 봤다, 얘는 뭐 이런 앤드로 해서 의견소통. 그래서 고릴라를 예를 들으면, 여기서는 이제, 읽기 중에는 질문하고 답하기였잖아요. 그러면, 우드의 맹시가 뭘까? 아 이런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주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건 시각피질? 시각피질은 어디에 뭐, 어떤 역할을 하고 할까? 그래서 이제 하고 밑줄을 그을 방법은 이제 유출하는 게 있잖아요. 아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하면 이제 밑줄을그어주면 되고요. 읽기 전에는 제목의 의미를 유추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 잖아요 그러면 왜 네, 이럴까?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그 고릴라가 동물원에서 빠져나가서 못본 걸까?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도 있고 내용을 예측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훑어봤을 때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읽기전 중후가 나뉘어요. <웃음>